여기 바로 뚜껑이 있네 여기 스티로폼 여기 츄파춥스 캔디 그 쓰레기 있어 응. 응? 응? 밧들 담배꽁초꽁초 여기있어 담배공초 담백공초. 담백 담백공초. 담백공초. 담백공초. 담 얘가 <웃음> <웃음> 아, 어, 역시 잘했어. 야구에서 잘했어. 아구 이 좋은 거야. 아, 야구. 제플스틱 아. <웃음> 어,